오호 어 이거 잡아서 공격 공격 공격 촤촤촤촤 차, 차, 차, 차, 파, 파, 촤 그냥 파. 구독 눌러 좋아요 눌러 눌르라고 오늘의 게임은 러버 밴딘 일단은 아까 보셨다시피 서로 부수고 때리고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한패니 2D 연비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우리 협동모드 해봅시다 참가 약탈물 탈출 엥? 아니 튜브 끼니가 2D야 연비야? 나야 뭔데 그래서? 어. 아 경찰이 있네 경찰이 야 경찰한테 들키면 안되는거 아니고? 일단은 저 CCTV를 뿌시자 경찰 죽였는데? 어어? 어, 어 어? 탈출 차량 여기서 논대매 아아 아, 야! 아 한편이 배신자 야야 야, 가잖아 가잖아 야야야아야온다 <웃음> 온다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오. 한편아 허, <웃음> 다다다하하하 아니 이게 뭔데 아 이렇게 하자는 거지? 어 그래 알겠어 <웃음> 협동 이제 협동 어 그래 알겠어 알겠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 그냥, 나 같은 경우 그냥 이거 들어버려? 돈 먹었고 돈 먹었고 돈 먹었고 돈 먹었고 나도 돈나못 먹었어 혼자 튄다 혼자 튄다 저 잡아라 안녕 아이씨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얘들아 같이 좀가좀 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 갈라는데 어? 어디... 어? 아 미.. 야,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일로와 일로와 아 일로 와, 일로 와.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야 아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난... 아아아 <웃음> 아, 아!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라 아! 가지 아! 가지마라 가지 가지마라 아! 가지마라 <웃음> 오, 돈! 돈좀 생겼다. 아, 아, 아, 아이, 씨짜 혼났다. 잠깐 나 진짜, 진짜 돈 없다. 지질래. 아, 알겠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와, 총이다 아니, 근데 우리 안 들어왔는데 왜? <웃음> 뭔데 이거. 아, 들어왔다. <웃음> 아, <잠 웃음> 아, <웃음>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음, 와, 여기 많다. 아, 어, 오늘 돈 많은데? 아 어, 보트가 온다. 리 어허. 어, 저건 뭐냐, 또 저건. 문이 열리나 봐. 복구. 그러니까 저 네. 다리가 열리나 본데? 오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야, 경찰. 나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오. 뭔데 이거 어. 아나 아, 죽었냐고 안일어나냐고나나 나 죽었냐고 나이어돈돈돈 <웃음> 야 이거를 혼자 먹고 가겠다고? 야. Yeah. <웃음> 너 쓰레기다. 어, 저기 왔다. 음, 덤문 곳곳에 너무 많은데? 오케이. <놀람> 오나 일로 그냥 떨어져 버리지? 아, 아, 뭐.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나 <웃음>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아아 배달 아, 아. 죽이려고 하는데 돈먹었으면 가라고 어떻게 봐서 어떻게 봐아아아더 줄게. 아니 나는 왜저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거나 헤드뱅잉 보여 저기? <웃음> 연비야 너가 나 이렇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만들었어. 야너한 펜이랑 투즈는몇 돈이야 지금? 60이로. 이거 근데 충격적인 사실 알려 드릴까 여러분들? 이거 돈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린 <웃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웃음> 의미 <할 일이> 없었네. <웃음> 어. 오우 쫀등 있네 어? 어떻게나 그러는거야? 아 조명키가 있구나 얘들아 나 망치 들고 왔다 어나 너무 죽고 나 너무 죽고 나 너무 죽고 나 너무 죽고 어이 붕붕 소리 들리는데? 큰일났다 말버리다 큰일났다 저장수발벌이다 빠밤 밤 아, 나 하나도 못 먹었어.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모르겠다. 나 갈란다. 나 어둠 속으로 그냥 갈란다. 모르겠다.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마라. 피해 주고. 오지 피해, 피해, 피해 어, 오지마라. 아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돈돈돈돈돈 돈. 도와줘. 도와줘. 아! 응? 나팔십했는데 <웃음> 어, 돈돈 돈, 돈. 챙겼어. 돈 챙겼어. 챙겼어. 챙겼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 야! 치워지 말고 빨리 가! <웃음> 나이스! 엥? 오늘 저런 눈 숨겨놨어? 아 다시 돌아와라 길건너 친구들이네 이건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 건 지금! 비켜봐! 비켜봐! 비켜보래 차 부슬라 오! 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떨어져 봐 떨어져 봐 오케이 오케이 야력이 너무 야야야야야야이이거야야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야이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에 이거 밀어 이거 밀어 진짜. 아, 아. 아! 된다 안 된다 아 지금 아. 야!!! 와! 야! 와! 아니 근데 저거 신호등을 빨간색으로 바꿔봐봐 아, 아, 아 뭐야!!! 부진 때리니까 되네 야 뭐야! 씨. 아, 야! 야! 피, 피했어! 야, 눈바, 돈부터 먹고 가 그냥! 쟤쟤쟤쟤 쟤! 돈 먹고 쟤! 돈 먹고 쟤! 우리끼리 싸우지 마 제발! 아! 맞아, 맞아 맞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먹어 먹어 돈 먹어 돈 먹어 으아아아아악!!! 어, 되게 아! 아! 아! 치워 해치워! 야 잠깐만! 그 아, 들어가! 뭐... 들어가! 내가 들어게 들어가버려 들어가 아! 나! 나! 나! 아! 아안 돼! 안, 안, 안, 안 먹고 들어 먹고 들어 먹고 들어 그렇지! 어, 집 하나, 들어가 들어들어 들어가! 대박! 어, 아, 나잘 왔다! 그거 알아? 나 차에 여섯 번치였어 오 금고 분들 야, 금고. 이제 경찰 죽인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돈 먹는 게 아니라. 야, 이제부터 진짜 협동이다. 아, 저거 레버 한 다음에 우와, 야 이거 그냥 딱 봐도 빡세다 이거 지금. 내가 경찰 죽일게. 됐다. 오, 안 해. 어, 네, 안, 안 해. 안 해, 해. 경찰, 경찰. 가위치 들고 있다가위치 야, 빨리 가. 빨리 가. 투디 가. 투디 가. 투디 가야 돼. 됐어. 내가 막아. 여기 어, 죽고 잡고 있어야 되 투디 지켜. 투디 지켜. 아, 먼저 이거... 갑니다. 어, 투지. 패패패 패. 아, 아 내가 아. 내가 맞았어. 내 앞에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 스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거의 은행털이범이 되어 버렸네. <웃음> 약간 라스트 판이 궁금해진다. 어, 근데 물음표가 뭘까? 아. 랜덤 아이템. 이거 열면 나오겠지? 방금 가보. 둔비라. 둔비라. 둔두 둔 야야야 됐다 됐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나 어, 어, 어.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갑니다. 이거. 어. <웃음> 이거 약간 엄청 간단한데 일부러 배신하라고 만든 게임이구만 일부러 서로 싸우라고. 어. 이거 먹을랬지. 어! 비키라 비키라 비키라 비키 어 아프 어, 어, 아 어, 미안해 누님 이거 뭔데 뭔데 아 <웃음> 어, 튕기는 폭탄이 있었어 아 어, 탈출은 곡괭이로 밑 캐서한다 오오 신박해 <웃음> 아이고 오 아이고, 아이고. 어디있는데 돈? 어기는 아, 여기다 아, 여기도 있는 아, 여기도 있는 아, 이 있는지. 아, 여기있다 아, 여가도가가 아, 여기에서가 아, 아, 지금까 지금 우리가 총3 3번의 강도질을 통해 모은 어? 25만 원을 나눈다. 어든 세 번으로 25만 원이었으니까 개쁜 돈이야. 아, 달러인 거지. 달러로 따져서 25만 원이다. 어, 어, 어. <웃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는 <웃음> <문은 어딨는> 얻는 겨? 내가 <웃음> 간다 아, 못 하. <웃음> 어. 아, 나나나 죽어가. 뭔데? 뭔데? 뭔데? 난안전하게 나가고 있는가? 싶어. 나가게 하게는 데? 난이 난게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나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난이 여자 난 여자.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놀람> 아, 아, 아, 수준! 수준 <웃음> <웃음> 내가 그래도 아. 2등했어 얘는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